오이가 생으로 먹으면 진짜 얼만큼 맛있는지 몰라. 오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고 맛있다. 뭐냐 오이에그 씹히는 아삭아삭거리는 느낌도 좋고 시원한 그 오이 딱 씹었을 때 뭔가 시원한 그 뭔가 물즙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고기는 육즙. 과일은 과즙 채소는 채즙? 채즙이라고 해야되나? 수분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왜 등산같은거 갈때 사과나 오이 먹으면서 등산하면 진짜 좋아요 기분이 음. 진짜 등산할때 먹으면 너무 좋아 음, 이 반짝거리는 오이 가득한 수분감 체즙 아닐까 체즙 녹즙 뭔가 오이를 씹어 먹으면 굉장히 몸이 초록초록해지는 기분이야 건강 건강 초록초록해지는 기분 아, 새싹 같은 느낌? 오이가 피부에도 진짜 좋은데 오이 마사지 하면 음, 음. 시원한 오이말 쌍케이지는군요 짱짱짱 지금 안켜놨는데 맛있죠아 시원하다 갈증이 사라지는 기분이야 음. 요새 입이 심심하면 그냥 오이 하나 깎아가지고 먹던지 그냥 물에 씻어서 그냥 씹어먹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웃음> 아 맛있다